이제 하루종일 비가 내리다가 저녁 8시 정도에 비가 그쳐서 밤 9시에 공치러 다녀왔습니다. 해피뉴 이에죠? 아이 쇼포 진짜 더럽게 못 쳤었는데 보다보니까 그 레슨 시작할 때 생각나네요. 네 2017년 중순쯤 이제 레슨 시작할 때 쇼포를 제대로 연습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구력이 출산과 육아를 고려해도 10년이 넘죠. 음.. 충격적이죠. 실력은 딱 레슨 2-3년 차인데 음.. 제가 동호회에서 시작을 해서 레슨을 나중에 시작한 케이스에요. 1년 이상 지, 길게 제대로 레슨을 제대로 이어간 건 TY거치 있을 때 홍콩 지금 가셨는데 아 그때 아 지금 실력이 올라온다 느낌이 있었다가 고치님이 가버리셨죠. 홍콩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꼼짝을 받고 있는 알반코치님은 2019년 말에 시작을 해서 이제 1년 넘게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뭐 비나 코로나 이런 게 없다면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텝, 서브, 스트로크, 발리 전반적으로 다 향상이 됐고요. 1년 전에 비교하면 눈에 띌 정도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레슨이 꼭 필요하냐 물으신다면 네,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이고요 음, 근데 지금 그 현재 지금 치고 있는 수준에서도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수준에서 즐기셔도 되는데 이제 특별히 테니스에 입문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어중간한 레벨일 때막 중수 그러면 레슨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쳐보니까 당시에 레시피가 60불, 80불? 이 정도 는데이 솔직히 돈을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호회에서 배우고, 뭐 이제 친구한테 피딩해달라고 그러고, 지금처럼요. 지금 현재 남편이 됐죠. 그때 친구가. 체계적인 레슨 없이 출산과 육아로 한 2년 15, 리셋되고 난 뒤에, 뭐, 없죠.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전혀 이제 여유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맞벌이가 다시 시작하고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코칭을 받기 시작하니까 아... 이제 알겠더라고요 망했다. 오 망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처음에 제대로 된 그런 폼을 생각을 안하고 받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굳어진 나쁜 습관을 쉽게 꽂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 요즘 유튜브 레슨도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하셔서 되도록이면 레슨에 조금 시간이나, 어, 시간, 돈, 혹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다 보면은, 드려보면, 음, 본인의 영상을 찍어서 보는 것인데, 음, 사실 저도, 유튜브를 촬영하기 시작하면서 제 영상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콧볼트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몸 방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지금 그래서 제가 택배이 너무 늦죠? 어디에 잘못 써있었는지 그래서 뭐 리턴을 잘못한다든지 상대방의 스타일이 어떤지 더 아무 생각 없이 거든요 지금도 완전 어떨 때 백지상태인데 이래서 영상을 직접 찍어가지고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뭐 땀이었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도 하루종일 비가 내리고 있는데 기온도 시, 21도거든요. 싱가운 것 같지가 않아요. 비가 그쳐야지 저녁에 공을 치는데 네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꼭 찾아뵐게요. 좋은 주말 되세요.